Hello, guys. I am Britman. Today's menu 파리 a p a 대해서 케이크랑 g 샀어요.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실 거는 당연히 우 is l Delicious. 그럼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부들부들해요. 너무 부드러워요. 안에, 음, 모카? 모카 생크림? 모카 생크림 들어가 있어요. Mm-hmm. It's amazing. 이제 케이크 와우. <웃음> wow. It's delicious. Amazing. Good. 음 mm -hmm. 너무 부드러워서 입에서 쑥쑥 녹아버려요. 요즘에 영어말 너무 배우고 싶어서 오늘은 조금 영어말 해봤어요. 이제는 영어말 배우려고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빵들이 맛있었어요. 구독, 좋아요, 잊지 말아요.